민주주의의 꽃을 꺾으려고 했던 자, 민주주의의 신성한 선거제도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자, 그리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국민들의 꿈과 국민들의 이상을 꺾어버린 자, 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 사는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워싱턴 DC 주변에 새벽 미명이 찾아왔고 이제 결전의 동이 떠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드러나고 있는 동부의 새벽, 미 동쪽 워싱턴 DC의 새벽의 태양이 떠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루를 맞게 됐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느냐? 악이 선을 이겨내냐 어둠이 빛을 이길 것이냐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냐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이냐 거짓이 진실을 누를 것이냐 그 역사적인 현장이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십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미국민들이 워싱턴 DC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 어둠으로 빛을 누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군지를 밝히러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가?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앞선 영상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의 트럼프가 이기고 지는 것은 그건 단지 미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의 문제고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중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주의 사회가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삼키려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암약을 거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차단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먹히느냐 그 기로에 그 역사적 기로에 서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트럼프가 거짓된 선거 X를 밝혀내면 그는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영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선거 X 중국의 후원을 받은 정당들이 저지른 선거 X 이런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 바이든 민주당에 깊숙이 뿌리 받고 있는 그 중공의 뿌리를 이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잘못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 꺾이고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불의가 일어서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이 세상에 군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할 역사적 사명이 트럼프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향이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팩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우리의 날이 될 것이다. 팬스도 오늘 하루는 우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표를 지켜낸다는 자신감에서 우러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대통령과의 통화를 누출시켜서 국민을 호도하기 딱 좋은 그런 대목만 잘라서 앞뒤 문맥 맥락을 다 떼버리고 그런 부분만을 국민들에게 보도합니다. 맨스트림에 하는 것은 항상 그렇죠. 진실을 왜곡하는 것, 그들이 잘하는 일입니다.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팩트가 숨어있지만, 목소리도 진짜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의 일부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관념을 심어주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New York Times의 보트 Over Pence's Comments on Power to Reject Election Results. 펜스가 선거 결과를 거부할 힘에 대해서 펜스가 한 언급한 말들 그 말들을 New York Times가 보도했는데 그거는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트럼프가 불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보도 프랜스 부통령이 대통령에게 he 자신이 lacked the power 힘이 부족하다고 to block the certification of electoral college votes 선거인단의 표의 확인을 차단할 힘이 자신은 부족하다고 부통령이 대통령에게 트럼프에게 말했다라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 최근의 보도의 정확성을 반박했습니다. Trump disputed the veracity of the report. 트럼프는 그 보도의 진실성을 반박했습니다. Characterizing it as a fake news in a statement sent by his campaign on January 5. 1월 5일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의해서 보내어진 성명에서 그것을 페이크 뉴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주로 메인 스트림 뉴스 매체들이 1월 6일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있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숨겨 보려고 어떻게든 이것을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트럼프의 측근인 펜스마저도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펜스를 억눌러서 꼭 해내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He, Pence는 never said that,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The Vice President and I, 부통령과 나는, are in total agreement, 완전히 합의가 돼 있다. That, the Vice President has the power to act. 부통령이 행동을 할 힘을 갖고 있다는데 완전히 합의가 돼 있다. The November 3rd election was c o r r u p t 자, 11월 3일의 선거는 부패했 In contested states, 경합주에서 부패했으며 And in particular, 특히나 I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그것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영상의 굉장히 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사실 이 영상의 이 트럼프의 말은 펜스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리고 트럼프의 관점에서 펜스가 상하원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 펜스가 할수 있는 재량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하에서 우리의 부통령은 몇 가지의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펜스는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DE라는 접두어는 away 이런 의미겠죠. 하지 않거나 바꾸거나 인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주로 그것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He can. 여러분 첫째, 여기다 1번이라고 써보죠. 첫째, 펜스는 그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해당 주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주에서 의회에서 다시 이을 확인하라 이렇게 He can also de-certify the illegal and corrupt resource 불법적이며 그리고 부패한 결과를 de-certify 확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펜스 재량으로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And 그리고 send them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그거를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For one vote for one state tabulation. 한 주당 한 표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부 시간으로 오늘 일어날 일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펜스가 어떠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가장 명확한 수많은 법률 보좌진들의 조언을 받아서 나온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펜스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그한명한 한 명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의 선거구민들이 있고 그 선거구민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선거구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사람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무게감은 막강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선거인단을 거부하겠다. 펜스는 상원과 하원의 토론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TV에 생중계가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모든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어떤 거짓의 증거들이 보여질 것인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펜스는 이 토론 장면들이 TV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원칙상 2시간이긴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개 의주 그리고 하나 더총 일곱 개 의주에 민주당의 선거인단과 공화당의 선거인단이 두 개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개 의주를 한 주당 2시간씩으로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섯 개주만 하더라도 12시간이 걸립니다. 1 2시간이 단지 2시간 후에 바로 표결하고 이렇게는 안될 겁니다. 상원의 토론과 하원의 토론이 각각 2시간인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별로 미시간주는 펜실베니아주는 조지아주는 어떠어떠한 각각의 뭐가 있었고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압도적인 거짓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적들이 너무나 대비를 할까봐서 민주당이 대비를 할까봐서 노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스모킹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어린아이라도 이 증거를 보고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자 이게 뭐냐 이거 사과다 이거 귤 아니야 사과야 이거 이거 수박이야? 호박이야 어 이거 호박 맞네 어린 아이에게 보여줘도 호박을 수박이라고 수박을 호박이라고 사과를 사과라고 하지 않고 귤이라고 하고 이럴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게다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d n a 국가정보원의 보고서가 사실상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늦어지고는 있으나 사실은 트럼프의 손에 이 DNI 보고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보고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 DNI 보고서를 이 상황에서 오픈할 가능성도 높겠죠. 여러분 상원에서 이미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배신자가 나와서 이번 선거인단의 거부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토론을 거치고 표결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 이 25명의 이 배신자들도 결국은 이 스모킹건을 보고서 자 이거 사과를 보고 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르면 이 사람들도 두손두발다 들겠죠 인간이면 인간이면 근데 이 배신자들 때문에 펜스는 표결을 안할 가능성도 펜스가 가진 재량권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제가 읽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 중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는 이게 표결을 거쳤을 때 배신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상원, 하원을 결코 넘어설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안갈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DNI 국가 보고서 같은 것들이 만약에 발표되게 되면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력을 다른 각도에서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압도적인 내용들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117명의 경합주의 7개의 경합주의 주의 의원들이 인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표결을 하기,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표결을. 펜스가 표결을 하는 것은 이런 배신자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 이런 인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펜스는. 표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만약에 여러 상황으로 봐서 일곱 개의 경합주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토의에 들어간다면 그 각각의 주마다 별도의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이거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펜스가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 펜스는 자신의 재량으로 이거 주이회로 이것을 돌려보내버릴 수가 있죠 이거는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펜스가 그걸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표결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닌 것이죠 펜스는 트럼프의 선거인단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당장의 당선이 되죠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인단 둘 다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DNI 보고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곳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 선거가 개입됐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인증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선거인단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수용 불가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투표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하나의 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하원 의원들이 이 150여만 시민의 함성을 들으면서 이날 국행사당에 출근을 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습과 이 진실을 그들 과연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 진실을 보고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은 자신의 지역구민들, TV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된그 부정한 것을 보고서 자 이것을 끝까지 바이든을 인증한다. 아마 양심상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계획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불의가 선을 이길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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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산증인처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